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저희 온 스마일러에는 오늘 뱀 행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보시면 아주 다양한 뱀들이 지금 스마일러에 왔어요. 아, 보이시 저도 처음 보는 뱀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은데요. 이거는 밀크 스네이크라고 하네요. 이 친구가 고퍼 스네이크라고 하고요. 이쪽에 킹 스네이크. 워마 스네이크 콘 스네이크 포그노즈 아주 다양하네요 아, 자 요쪽에는 모두 애기뱀들이에요 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애기뱀들이 지금 다 찾아왔어요 잘 안보이시죠 이런 아기뱀들도 있고요 아,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예요. 볼파이톤이군요. 이 친구들이 있고요. 아, 주 대형 뱀도 지금 왔어요. 이게 지금 세자 90cm 사육장인데도 이렇게 꽉 차지하고도 비좁죠 이렇게 대형 뱀인 블랙헤드 파이톤이라고 하네요. 오,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여기는 레스네이크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아주 활동적으로 잘 놀고 있어요. 그 다음 옆에는 어, 볼 스네이크라고 하네요. 아, 색깔이 아주 아주 화려하죠? 그 다음 이쪽에는 앙골란, 앙골란 파이트라고 해요. 이런 앙골란 파이트도 있고요. 오. 오, 아까 조명을 안 켰었는데 었 지금 조명 켜니까 더 예쁘죠? 오, 얘가 2m는 좋게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런 뱀이 있고요. 이렇게 뱀섬이라고 하는 뱀 브리더 팀들이 와서 오늘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에서 흔히 볼수 없는 뱀들을 보시고 싶으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시면 됩니다. 행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1시부터 4시까지 행사가, 행사를 한답니다. 많이 구경오세요. 감사합니다.